네, 한국 사람들한테만, 네, 한국 사람들한테 유명한 한 시장의 네 건너편에서 지금 찍고 있는데요 네, 한시장은 글쎄요 여자분들은 아오자이 마치로 많이 오시고 그리고 뭐 2층에 올라가면은 뭐 운동화 슬리퍼 옷 같은 거뭐 가방 같은 거 짝퉁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팔죠 1층에서는 뭐 건어물이라든지 망고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파는데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는 여기가 글쎄요 가격대가 좀좀 좀 높게 책정이 된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네 지금부터는 또 한시장을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저뭐 이런 가방들도 있고요 기념품 같은 것도 팔기는 하죠 일단은 정문 쪽으로 저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람들이 뭐 그쪽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 시장이라 네, 뭐 이래저래 기념품이라든지 뭐좀 방금 신발 가게도 좀 지나갔고 이렇게 있지요. 자, 이제 1층으로 입구로 들어가 보는데, 네, 입구에 보시면은, 이렇게요. 네, 과일 말린 거는 팔죠. 근데 여기서는 계속 깎으셔야 돼요. 네, 계속 막두집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깎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러더니 진짜 막 가격이 막 무지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오늘은 어떻게 한국 분들보다는 좀 외국 다른 뭐 태국 사람들인가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이긴 하는데 자 이렇게 말린 과일들 근데 색깔이 너무 이쁘네 또 색깔이 또 너무 이쁘면 또좀 그렇죠 네. 자 아무튼 그렇고 여기는 지금 뭐 커피나 건어물 같은 거 팔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 계단 뒤쪽으로는 그뭐 뭐라 그런가 포장마차처럼 식당 같은 것들 네, 조금 있죠. 아무튼 2층에는 이렇게 네, 생겼어요 자 일단 올라가서 또 하나하나 한번 자세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2층에 올라왔더니 뭐 신발, 가방, 저 베트남 모자 그 다음에 뭐 아오자이 뭐 이런 거 팔고 자 놀스페이스 뭐 키플링 뭐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단 와서 왼쪽으로 꺾어져서 가다보면은 이렇게 아우자이 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천 같은거를 맞추면은 아오자이, 남, 이렇게 남자, 네. 여자. 아주머니가 아아 남자, 어? 아, 남자. 어, 남자 옷아우자이도 있대요 오, 40만 동. 남자? 예? 여자. 남자? 여자? 40만 동. 여자 40만동 여자 아, 40만동 남자는 30만동이고 여자는 40만동이라고 그러네 40만동이 뭐가 40만동이야? 30만동 예. 아 이게 동. 30만동 동? 오0만동요 아, 이거 남자 건데 요거는 지금 30만동이라고 하고요 요게 네, 천은 뭐 이렇게 좀 흐물흐물 하죠 안에 서 어, 보이고 그 다음에 아요게 40만동이래요 40만 저는 뭐 옷을 볼 줄을 모르니까 마치, 마치. 아, 마치. 바지까지 해서 아 이거 투? 아 바지까지 해서 40만동이래요 아, 저 베리베리 컬러 베리베리 컬러는 매우 많은 컬러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아 그래서 40만동? 아 여기 있는 것도 다 40만동? 일단 은 한시장은 웬만한 것들은다 40만동인데 뭐 퀄리티 따져 가면서 오이거 되게 얇다 다 비치죠 네 뒤로 꼬여 아줌마, 한국말 되게 잘해. 이쁘다. 아, 이렇게, 뭐, 또, 다른 종류. 아, 종류, 뭐, 그림이 좀 다르나요? 네, 색깔이 좀 다르고. 이런 것들은 40만 동이라고 하네. 아, 이렇게. 위쪽에 보시면은 저렇게 천 종류도 있어서, 네. 고를 수도 있어요. 진짜? 네. Baby, no? Baby, no? baby, baby, baby. Baby. 아. Baby. b n 남자, 여자. 여자. 2 0만동 아. 남자 2 0만동아 음. 애기 여차. 애기 아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2 0만동2 0만동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만원 정도 하네 아 오케이 오케이 싱가만 싱가만 유바 컴백 오케이 유 유바 컴백 네 컴백 네꼭 네. 나한테 와서 사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렇게 청 같은 거 골라서 디자인 고르면은 요 뒤쪽에 이렇게 재단해서 하시는 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 천들을 다 여기서 아오자엘를 만드나 봐요. 네, 그래서 아줌마한테 물어볼까? 이거를 제가 듣기로는 배달도 해주고 아니면은 뭐 픽업을 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 a b 아 how long how long? 몇? One hour. 아 one hour. You? One hour. You deliver to hotel. Deliver hotel. Okay. Deliver, how much? 아 name hotel. No, no, how much? Delivery. Name h o 이 e l You have a h o 서 e l You have a hotel. You have a hotel. You have a hotel. You have a hotel. You have u t h e o t a h a 아, 아. 아, 여기 가게, 아무튼 뭐 여기 아오자이 가게가 되게 많은데, 아줌마가 친절하게 대답을 해줬으니까, 여기 가게가 위에 보시면은 로 44, 44 꾀바이 조한, 아, 오케이, 아, 여기래요 아줌마, 또 내가 이거 읽으니까는 지금 눈치챘어. 명함, 명함 꺼내고 있어요. 네, 오케이, 쌩까만, 아,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시면 아우자이 파는 가게가 엄청 많아요 근데 아무튼 여기 가게는 여기래요 네. 뭐 오시고 싶으면 오시고 뭐또쭉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 있으면 그 가게 가면 되죠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가격대가 여자 아우자이는 일단은 40만동으로 다 대충 책정이 된것 같아요 음. 자 어느 쪽을 또 볼까요 네 이쪽에는 뭐 가방 신발들 다 있고 운동화는 제가 알기로는 싸게 사면 20만동에도 사더라고요 만원정도 사세요 신발 가격이나 한번 물어볼까요? 뭐 요거 한번 물어볼까? 나이키? 나이키? 요거? 아이고 자, 자 이거 바우니요바운예 오케이 지금 가격만 한번 물어봐요 저는 대충 가격을 다 알죠 뭐 25만동에서 30만동 정도 할 텐데 지금 이분이 보는 거는 55만 동아네아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싱가만 응리굿5 0만 동이면 제가 알고 있는 가격이 한두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싼게아 25만 동에서 30만 동 하는 거고 저거는 조금 퀄리티가 있나 보죠. 근데 저것도 깎으려면 충분히 깎을 수 있겠죠. 지금 옆에서는 네, 한국분들 여자용 슬리퍼 사는데 12만 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또 이쪽으로 돌아보면은, 네. 이런 뭐 비치웨어 같은 것들. 그죠? 네. 이런 것들도 팔고. 또 저쪽으로 직진하다 보면 뭐 그냥 일반적인 그냥 티셔츠 뭐 아니면 무슨 뭐 놀스페이스 잠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2층에서 1층 바라보는 곳이고 자 여긴 또 안쪽 골목인데 여기 보시면은 네 이런저런 네 남자 티셔츠 같은 것들 스포츠웨어 같은 것들도 팔고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이렇게 바지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 제가 알기로는 10만동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그 정도 선이면은 뭐살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또1 9 7 0년대 유행하던 셔츠 들판에 하와이 하와이티칸 것들 그 다음에 뭐, 무튼 이래요. 그냥 한 시장은 이게 단것 같아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저런 아까 보셨던 뭐 남자용 스포츠웨어라든지, 아니면 뭐 아우자에 맞추러 오는 경우, 그리고 뭐 운동화, 슬리퍼, 그리고, 어, 뭐였죠 또? 네, 가방 같은 거, 짝퉁 가방들. 뭐 이런 것들을 쇼핑하러 오는 거죠. 뭐. 자. 아무튼뭐 저는 뭐 그닥 여기서 살 거는 없어요. 네, 그냥 남자니까. 근데 저런 스포츠웨어 같은 경우는 그냥 입으니까 괜찮긴 하더라고요. 싸고. 자, 여기서 끝!